아직도 여행가기 전에 로밍비 걱정하시나요? 현지에서 와이파이 포켓을 살지 의심을 살지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해외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레치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우리의 여행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심의 장점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현지에서 유심을 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와이파이를 빌리기 위한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핸드폰 클릭 두 번으로 바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니 너무 편리합니다. 네 번째, 유심을 갈아끼우면서 한국 유심을 분실할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해외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2심은 저희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미리 구매하는 실물 유심이랑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외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내 핸드폰 안에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한국 유심이 그대로 끼워져 있지만 단순 클릭 몇 번으로 해외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심 구매방법 너무도 쉽습니다 네이버에 여행계획중인 나라 플러스 2심을 검색하면 수많은 이심 판매처를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심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 용량을 선택하니까 각자 여행에 알맞은 데이터 용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및 일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수신자 정보를 입력을 해야 QR코드 및 사용법을 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고 나서 구매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메일이나 문자로 이심 정보 및 QR코드에 대한 안내가 바로 나옵니다 아이폰 유저들의 경우 설정, 셀룰러, 2심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QR코드를 스캔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입력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QR코드를 띄워놓고 핸드폰으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이 잘 된다면 셀룰러 요금제 추가라는 화면이 등장하고 밑에 2심 활성화가 등장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핸드폰 안에는 현지 통신사의 새로운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되고 심 카드를 꼽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방금 등록한 해외 2심을 여행용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대만 에 도착한 다음에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 통신사에 이 회선 켜기를 오프 상태로 놓습니다 만약 회선을 오프 상태로 놓지 않는다면 자동 데이터 로밍을 설정하신 분들은 로밍비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사용할 제 핸드폰 번호와 이심을 클릭하여 이 회선 켜기 온 상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몇초 뒤에 제 핸드폰에서 대만 통신사 회선을 잡아 인터넷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행을 보다 편리하게 도와줄 아이템 이심 여행 전에 반드시 한번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